여 기서 미치 10인로 그를 상용 로그 라고？하 는데 이렇게 말 하고 미치 10인로 그를 상용 로그 라고？하 는데 보통 웬만 해 서는 1 0을 생략 을 해줘. 그래서 만약 에 이런, 이런 로 그가 나왔 다 음, 가운데 뜻치 없다 하 면은 얘는 미치 10인 상용 로그 라고 생각 을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안쓴거는 그냥, 그냥 10 이다. 우 리가 십 진법 을쓰 듯이 똑같 은 거예요. 네. 여기서 얘는 상용로그 표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어, 만약에 5급 X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얘가 얘를 그러면 10의 제곱과 그렇지 않을수록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상용로그 표는 음. 뭐, 5점 몇몇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5천이라고 하면 얘를 그 1000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빼주면서 음. 얘가 음. 그 이렇게 10의 n제곱 복합이 a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음. 로그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친구가 n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 a가 나는거 로그 a는 산인 로그 표에서 보고 음. 하면 돼요 지수 함수는 음. 그 지수가 네 ax 여기서 a는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음. 이런 조건을 성립하는 지수 함수가 있을 때, 네. 우리는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만드냐면, 네. 그 a가 네. 0보다 크고 네. 1보다 작을 때, 음. 이때는 함수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게 a의 값에 따라 함수의 모양이 완전 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네.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는 감소 함수에요. 음. 항상 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거는 A가 네. 1보다 클때 음. 네. 증가 함수입니다. 음. 여기서의 점근선은 음. 네. X축입니다. 점근선이란 음. 네. 그래프가 음.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음. 이거를 약간 이렇게 선으로 높아 놓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X축이 렇게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X축이 <웃음> 점점 더 전화가... 높아요.